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적재함의 하자나 적재함에 내재된 위험요인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자기신체 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9 가단 5226718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남양주시 지 소재 공사 현장에서 피보험 차량을 주차한 후위 차량 적재함 위인만 개방하고 보조대는 개방하지 아니한 채위 적재함이 올라가 노끈으로 묶음된 고무배트를 하역 하던 중그 묶음한 노끈을 잡아 당기다가 노끈한노끈이 끊어져 노면에 추락하면서 우측 옆구리를 적재함 보조대에 충격당하여 우측 4번, 5번, 6번 갈비뼈가 골절되고 그로 인하여 간 우측이 지기고 깨지는 등의 사고를 당하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 비보험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지 여부 위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피보험 차량은 주차되어 시동이 꺼진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망인이 고유장치인 화물 적재함에 올라가 화물을 하역하던중묶구만노끈을 잡아당기다가 묶구만노끈이 끊어져 노면에 추락한 것인 바 달리 피보험 차량 적재함에 하자나 적재함에 내재된 위험요인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사고를 피보험 차량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자기 신체 사고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